오늘은 또 새로운 컵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일단 이 컵표지를 보면 이게 어디야 아뭐 시애틀인가 뉴질랜드인가 오클랜드 아니면 어딜까요 어. 뒷편을 보면 애프터 브랜드 뭐 일단 모든걸 다산가고요 음, 커피에 원산지 브라질,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설명서 잘 들어보시죠. 보세요. 지금 일본에서 지금 구입한 거고요. 이쪽 설명서가 써 있긴 한데, 일단 뭐 저도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그러면 한번 뜯어보자고요. 잠시만요. 안쪽을 뜯어보면, 어! 너무 힘드네. 힘들어. 역시 인생은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힘들어 으쌰으쌰. 으쌰. 으쌰. 잠시만요. 아샤. 끝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짜잔. 설명서 있는 윗부분을 뜯어서 컵에다 걸친 다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죠.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물을 한번 보 보겠습니다. 보자고요. 오물기가 상당히 힘드네. 잘 보이지도 않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향기가 진짜 환상적이네, 판타스틱이네요. 향기가. 음. 아. 스바라시 음. 향기 너무 좋아. 짠짠짠짠짠. 짠짠, 짠짠짠. 짠짠. 이 구수하고 이포빌러스한 이 냄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참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야, 진짜 환상도 환상, 완성이네요. 컵을 보니까 와 색깔 봐, 음, 바로 이 커피. 마셔볼게요음 마일드하면서 음. 좀 슬슬한 맛과 산미는 없네요 그리고 구수한 맛 어느정도 로스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이 정도면 뭐 집에서 마시기엔 딱 좋지 않나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음...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제 입맛으로 보면 왜음 이정도면 블랙버스트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아주 좋겠네요. 단 여자친구와 함께 마시면 안되겠죠? 이 정도면 집에서 혼자 느긋하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사색을 즐기며, 신분을 읽으며, 한번 사색을 해보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가 이제 전염병이 왔지만,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거를 인내를 갖고 한번 이겨내보자고요. 이 코로나, 뭐 정신적 싸움이죠. 누군가 위해서 할수 없이,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힘내세요 코로나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런 전염병은 옛날에도 왔죠 패스트도 왔고 신종 블루 도 왔고 그것만 온건 아닙니다 리만쇼크도 왔고 일본 버블경제도 왔고 한국은 IMF를 겪었고 그렇지만 다 이겨냈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세상을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커피 하나만 리뷰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단 노력은 해야죠. 달콤한 그런 얘기만 할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면서 음, 모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괜찮습니다. 가자고요. 단 자유 경제 경쟁. 경쟁을 통해서 성숙을 해야,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빠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가자고요. 이 커피 와 함께 이 브랜드 커피 에스토는 브랜드. Let's go, 금은 오늘도 여기까지 리뷰하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